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유한국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지구별 약수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주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서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별 약수터입니다 지구별 약수터는 플라스틱 승수병 없이 물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지역 내 카페나 식당 등에서 시민, 관광객이 개인물병의 식수를 제공받아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생수병의 소비를 줄이는 시민참여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90여개의 지구별 약수터가 제주 전역에 퍼져 있으며 올레길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목마른 사람들은 이 장소에 가서 신선하고 맛있는 물을 자유롭게 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구별 약수터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레길 14코스를 중심으로 주변 지구별 약스터를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올레길 14코스 근처에 있는 카페 064 나트로 이동 중입니다. 네 여기가 지구별 약수터라는데 제가 한번 물을 받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지구별 약수터라고 해서 텀블러 들고 오면 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물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물도 받았으니까 다시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 지구별 약수토로 지정됐다 하기엔 조금 특이한 곳인데요 바로 소품샵 런던 다락입니다 피디님! 저기도 지구별 약수토 표지 있는데요? 피디님 물 있으세요? 아, 네. 저 아저불 없어요. 어, 그러면은 저기 가서 이번에 피디 님이 물 받아 보세요. 저는 물 있으니까. 제가 아? 대신 잡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그가로 직원분께서 물도 주시고 지구별 약수에 관한 인터뷰를 응해주셨습니다. 이 캠페인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 이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요즘 환경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바닷가에 많은 플라스틱들이 보이는데 그런 플라스틱 피를 조금이나마 줄여, 근데 동참이 되오자저희이 캠페인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약속처 캠페인을 참여하고 나서 식수를 제공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캠페인이 사실 생소한 캠페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진 않으세요. 그래도 이제 제주 도민분들께서 이제 알아봐주시고, 텀블러를 통해서 저희에게 뭐를 가져가 주시는 게어떨까겠습 마지막으로 캠페인 공료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드러내어요 어, 이제 사회적으로 플라스틱이랑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나은 거자 개인과 기업들이 이런 작은 캠페인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레길도 직접 걸어보시고 목마르실 때는 텀블러 하나만 이용해서 지구별 약스터에 참여해보세요 우리 함께 깨끗한 재주를 만들어 보아요.